안녕하세요. 신만콩입니다. 저번에 로제찜닭을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편집을 하다가 너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시켰어요. 대신 지점은 다른 데다 시켰는데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맛있겠죠?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치즈볼. 저번에 먹어봤을 때는 진짜 맛있는데 엄청 금방 물리더라고요. 막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맛있는데 금방 물려버리니까 와 당면 엄청 뜨겁겠다. 당면 보이세요? 이렇게? 헥? 근데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오우! 이번에는 완전 매운맛으로 시켰습니다 저는 왜이 맛을 지금에 알았을까요? 저번에 시킨 데는 계란 하나를 들어가 있었잖아요. 계란 하나를 없어. 그리고 고구마도 되게 크게? 큼지막하게? 있었는데 고구마도 없어요. 리빌 b y 트 치즈볼. 되쫀쫀하하요요 맛에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전에 시켰던 지점이 더 마음에 듭니다 당면은 첫 번째 지점이 더 뭐라 해야 되지 더 맛있었어요 이건도 맛있긴 한데 아주 매운맛은 상당히 매콤합니다 진짜 얘가 엄청 생각나는 맛이에요 중독되는 맛. 생리할 때가 됐는데 진짜 어제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마라탕보다 더땡겼어요 근데 사실 어제 마라탕 먹었음. 맵네요. 음. 음. 치즈만 빼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되게 쫄깃쫄깃해요